안녕하세요 감성하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성남시 수정구 어, 사성동에 위치해 있는 시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사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교와 굉장히 거리가 가끔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쪽으로 출퇴근을 하시거나 판교 쪽으로 이동이 잦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는 현장으로 판교보다는 그래도 금액대가 많이 다운이 되어 있고 금액적으로 굉장한 메리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 쪽으로 진입하기 시기도 굉장히 좋은 게어 분당수서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어 서울로도 진입이 굉장히 편리하신 곳이고요. 지금 금액대는 제가 정확하게 노출은 못하지만 6억대부터 약 8억대까지 복층 세대까지 남아있으니까요 테라스 세대, 복층 세대 아직 남아있으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사성동 신축 빌라 소개 영상입니다 지금 현관 보고 계시고요 신발장은 3칸 준비가 되어있어요 현관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지 않도록 우측으로도 이렇게 팩스창을 만들어 놓으셔서 좀더 개방감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우측으로 바로 거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거실 바닥은 지금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고 벽면은 지금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있어서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도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별다른 꾸밈 없이 심플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오늘 지금 보시는 세대는 지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호도 굉장히 크게 나있고 남양배치이기 때문에 집이 어둡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있는데요. 지층으로 나와 있는 만큼 다른 세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주방이고요. 주방에는 4인용, 4인용 식탁 정도 배치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드형으로 나와 있는 아일랜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앞쪽으로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나와 있고요. 기본 옵션으로는 지금 김치냉장고가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좌측에 있는 냉장고는 기본 옵션은 아니고요. 수납공간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넓은 싱크불과 반대쪽에는 광파오븐 역시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엘리카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지금 다용도실이고요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층 세대지만 또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게다용도실에서 이어지는 넓은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스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지층이라는 느낌이 안 드실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뚫려 있어서 더욱 활용도가 높고요. 다음은 거실에서 이어지는 메인 욕실이고요 군용욕실은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튀김 걱정없이 방건식으로좀 사용하실 을 수가 있고요 거울 수납장과 도기들도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안방이고요 안방은 벽면으로 넓은 붙박이장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방에도 역시 큰 창호가 나 있는데요 역시 햇살이 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 모던한 베이톤의 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샤워공간도 잘나와있고요그 다음은 작은방인데요 작은방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분들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작은방에도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이랑 비슷한 사이즈로 나왔고요. 이곳은 이제 다용도실랑 연결되는 창호가 연결이 됐고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